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넓은 인한테 받은 커피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야? 모리히코 모리노 시즈쿠 드리 커피네요. 그러면 한번 지금 준비를 해보죠. 일단은 이 커피 하나와 잠시만요. 뭐 컵은 좋은 컵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 해보자고요. 여기 보시면 옆쪽으로. 이 안에, 이렇게, 뜯어보자고요물리 팔팔 끄네요. 이 물을 가지고, 드리커피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, 어, 꼬분 밑부분을 자르라고 써있네요. 이렇게 들가 있으니까. 어? 어? 맞죠? 그러면 이 부분을 자르는 건가? 자르는게 맞네 자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짜잔 커피와 함께 잠시만 기다리세요 갑니다 갑니다 오호 잔잔 잔 시시 커피가 점점 드립이 되고 있습니다. 요 이렇게 커피. 를 냈는데요. 뭐 한번 마셔볼까요? 음, 와 정말 리치한데요. 쓰스라면서 음. 그의 본연의 맛이 들어있네요. 아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거 과자인데요. 이게 어디야? 비스킷. 초콜릿 이야. 세요 어디, 어 보세요 음. 반 어디, 어니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초콜렛과 이런 비스킷 한번 즐겨보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